안녕하세요 다이너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키 유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 모르는 뉴비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어찌 보면 좀 시시할 수도 있는데 뉴비 분들이 마하데비를 지날 때 경로를 삥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사실상 많은 유저분들이 마하데비를 거쳐갖고 동틀역에서 노래의 땅으로 이제 무역품을 팔거나 아니면 노래의 땅에서 동틀역에 무역품을 팔러 갈때 이렇게 중앙에 있는 탑의 도시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시는데 뉴비분들은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아래로 삥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 지나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상 그냥 길 따라서 가면 되긴 하는데 뉴비분들이 어,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막 계단에 걸려갖고 막 허적거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알구지나뭐 차량 같은건 전부 다 지나갈 수가 있고요 우선 저는 돌포강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동틀에서 노래땅으로 간다고 하면은 요 아홉시 지역에 이제 입구를 통해서 세시지역구를 통해 나올건데 여기서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살짝 틀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방에 보이는 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오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 달구지는 약간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달구지가 걸린다 라고 하면은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달구지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타면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측으로 가는 문이 있고 정면 요요 요 방향에 또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그 6시 방향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우측 방향 말고 저측에 있는 문을 통해서 계단을 또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또 전방에 보이는 문을 통해서 나가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도 계단을 내려서 어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딱 이제 9시 방향 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가면은 어 아래쪽으로 삥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궁전을 관통해서 지나가도록 어 경로를 짜시는게 무역을 할때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노래 땅에서 동틀역으로 등짐을 판매할 때도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역순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초보자 분들이 진입을 하고 나서 우측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측 방향의 계단을 안 올라가고 여기서 직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저기 도서관이 있어갖고 여기 계단에 걸리게 될 거거든요 뭐 차량은 어찌어찌 올라갈 수 있는데 달구지 같은 경우에 는 무조건 걸려요 저기서 직진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 우측 방향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 다음에 중앙 부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게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유저분들이 여길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혀고막 서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길을 먼저 양보해주면은 어, 상대방이 지나가고 지나가면 되니까 어, 천천히 운행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팁으로 요 마하대비 지역에서 어, 무역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하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이동거리가 좀 짧으니까 대별이 많다면 빠르게 노동력을 녹일 수가 있어갖고 대별 무역을 마하대비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우선 동틀력 반도로 판매를 할 때는 어, 주민회관에서 그냥 등짐을 만들면 그냥 바로 갈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래 땅에 내가 등짐을 팔겠다 라고 하면 은 주민회관에서 만들게 되면 이동 경로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시 방향 지역에도 등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거지 있는 지역에 거기서 등짐을 만들면 좀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하데비 한시지역에도 등짐을 만들 수 있는 특산품 제작대가 지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좀더 편하고요. 다만 여기는 포탈 저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포탈을 타고 이동을 해야 등짐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포탈을 어, 저장을 해야 되는데 포탈을 저장할 때는 이미 집터가 꽉차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집터가 꽉 차서 집을 못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루루 상점에서 주화전용의 대피나대별 들어가면 은8 곱하기 8짜리 여기 천막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델별 80개로 구매할 수 있는 천막 건축물이 있어요. 이것도 건축을 하면 탈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아주 작은 공간만 있어도 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을 해서 포탈을 저장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저장된 포탈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어, 자, 제가 옛날에 저장해놓은 포탈지인데 이렇게 포탈지를 열면 은 여긴 제 건축물이 아니에요 제 소유 건축물이 아닌데 여기에 옛날에 포탈지를 저장해놓은 게있어갖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포탈지를 저장해놓은 위치에 다른 사람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은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어서 포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막 구석진 자리에다가 천막을 짓고 거기다가 포탈 저장을 해 놓으면 웬만해서는 계속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탈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등짐을 만들어서 노래의 땅에 등짐을 판매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간단한 팁만 알려드리겠고요 따르게 이제 뭐 동대륙 지역에서 뭐산 넘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뭐 루트나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